바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40쪽이 되겠습니다 4 0쪽에 도난본 단경 현역이다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육조단경에 들어가기 전에 에, 육조단경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에 일반인들을 위해서 육조단경을 한번 음, 강의를 한 일이 있는데 그때는 한달 동안에 걸쳐서 했습니다. 선원장 스님 말씀이 음, 기본 발심이 다 되어 있는 스님들이라서 여섯 번에 걸쳐서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믿고 그렇게 여섯 번에 나눠봤습니다. 첫째 육조 단경이 일반 학자들간에 의견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한동안 참 많았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육조 단경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걷어보는 같이 보는 이 단경은 운항권인데뭐 흥성사권 뭐 대성사권 종복권 아주 가지 그 본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본이 많아졌고 그런 위경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 서로 서로 차이가 많아가지고 도난본 다르고 흥성사본 다르고 대성사본 다르고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선종에서는 이 육조단경 하나 전수 받지 않은 선종의 후예라고즉 선종의 자손이라고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육조 단경이 선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 자신도 이 교제를 응당 이걸 맡았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서는장수입니다 준비해 놓은 교제를 가지고 하니까 쉽지. 스님네가 만약 이거를 연필로 한 사람이 한 장씩 베껴 가지고 오라면 모자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선종에서는 이 육조단경 한권안 가지면 선종이 제자라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이 육조단경을 부수로 베껴 가지고 요거 한권다 베끼려고 해 보십시오 제가 베끼는 거 다르고 여러 스님네 베끼는 거 다르고 천부 오자가 생깁니다 단야심경 한 부지를 베끼는데도 오자가 두개세 개가 생기는데 육조단경 베끼는데 오자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요렇게 아주 착한 반듯반듯한 영인본이 아니고 글씨가 서툰 사람은 서툰 사람대로, 초사는 초사대로 베낀, 그걸 보고 다시 베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육조단경이 한권 전해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선종의 제자라고 아니라고 할 정도로 왜 육조단경을 그렇게 중요시했으며, 무엇 때문에,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가? 또, 왜 그런 학자들은 위경이란 말들을 그렇게 쉽게 썼는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자들은 그냥 한 네. 글만 가지고 얘기하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난 그분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육조, 육조단경을 육조 반드시 하나씩 본인들이 전수받아야 선종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한건 책을 위주로 한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육조단경 근본 뜻이 요건만 적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은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육조단경근본엇입니 무념위종하고 무상위치하고 무주위본이다 무념을 위종으로 했기 때문에 무념이라는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화두입니다 화두가 순수한 상태를 나는 무념이라고 보는데 무념을 위종으로 하고 무상을 위치로 하고 무주를 위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글로 표열에서 육조단경이지 내용은 상부다 화두해가지고 상불 하자는 얘기 외엔 다른 말을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건 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화두를 얼마나 열심히 할수 있으며 화두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품을 볼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육조단경을 그렇게 받아가져야만 선종이 이한 제자로 쳐졌던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견이라든지 뭐라는 말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당시 글이 없었을 때 각자 자기가 벗겨 쓰다 보니까 그런 오자가 생겼고 그 오자가 생겼다는 건그 당시에 순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조 단경을 서로 베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본이 생겼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능 대사가 대범 사강당 중에 승고조 하여설 마반야바라밀법하고 수무상계하니 기자 승리도석이 일마에니라 읽는 것도 요 정도 특히 신심 나는 대목만 읽고 나머지는 혼자 음 그대로 해나가겠습니다. 해능 대사가 대범사 강당의 높이 법자에 올라 한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님 내가 알다시피, 우리가 흔히 선지식 스님만 있으면 다 깨질 걸로 보는데, 5조 홍인대사 밑에 천여인이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700명이라고 그랬죠. 천여인이 살았는데, 그 많고 많은 그러한 대중 스님들 가운데, 행자가 법을 받았습니다. 행자가. 6조 해능대사는 행자였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선지식이 없어서 도를 못 깨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럼 그 당시에 홍인대사가 선지식이 아니었냐 이게. 결국 본인이 애써서 본인이 본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사냥꾼들 틈바구니에 그거는 그만큼 선종이 그 당시에 일반화되지 못했다는 얘기. 지금 정도만 되면 법을 받았다는 서로 모시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중국 역사를 보면은 육조단경 육조 스님이 법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선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경을 들으셔야 할 겁니다. 대범사 강단이 높은 법자 올라서마하반야바라밀법을 사라고 이마하반야바라밀은 금강경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글인데 마하반야바라밀을 요즘 많이 설명을 하지만 이건 화두란 말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하면 이건 화두, 화두법을 화두 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질문이 있는 사람은 이따가 한번 질문을 해주십시오. 화도법을설하고 무상계를 주시니 이 무상계를 주고 마하바냐바람일법을설라 했기 때문에 단경이라고 합니다. 단경, 육조단경. 단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계단, 무슨 통도사의 무슨 계단 하는 그런 단이요. 경은 무상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찾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이건 경이라고 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다 해서 아마 뒷사람들이 단경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상계를 주시니 그때 법자 아래는 스님 비구 비구니 도교인 속인 등 일반인이 만여 명이나 있었다. 이것은 해능 대사가 이 법을 설할 때 직접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법회 스님이라는 문도가 그걸 짜서 책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론이 나온 겁니다. 소주 자사위거가 위거와 여러 관료 3 2 명과 유가에 선비민 몇몇 사람들이 대사에게 마하 반야 바란 일법을 설해주기를 함께 청하였고, 여기에서 자사라 들 왜? 이런 육조단경 정도의 자사란 말이 그런 사람이 청한계 일부러 나왔느냐 면그 당시에 자사는 지금 도지사급 그런 자사가 아닙니다. 황제와 거의 맞먹는 그 넓은 땅 천지에 그 당시 자사 관할 하에서는 윗 어른이 없었습니다. 자사라고 하면 은 그만큼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 인연이 닿아서 해농대사가 법을 사러 나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지 이것이 무슨 대단한 육조단계의 뜻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설해두기를 함께 청하였고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들어간 거는 법을 설하지 않고 그냥 청한, 그냥 설한 경우는 드뭅니다. 누군가 청한 것이 있을 때 법을 설한 것이 부처님 경전이 주로 나가는 그런 방법론이었죠. 무문자설일 경우는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에, 자사는 읽고 문인 법회로 하여금 모아서 기록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 바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도 위경이라 그런다면 그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서론에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해주기를 청해놓고 그 위거 자사는 법회 문인 스님으로 하여금 기록해가지고 후대에 널리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응? 기록을 한 것이다. 이 종지를 이어받아서 서로서로 전숙해하니라 의지하여 믿는 바가 있어서 이에 받게 들어 이어 이해받, 이에 받받 하기 위하여 이 단경을 설하였다 즉 육조 스님께서는 단경을 설하고 법회 스님이 그걸 적어가지고 뒷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짜맞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해농대사는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마음을 깨끗이하여 마와받야바라 일법을 생각하라 여기에서 나는 내용이 다들어갔다다여기서 마음을 깨끗이하여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이 말은 부득이 번역하려니까 깨끗이 하여고 정신이지 우리 마음은 깨끗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안할 수가 없죠 원래청정하다고 어느 조사수님이나 부처님이 이말씀 해놓았습니까 이거는 일어나서 꿈틀거리고 돌아다니는 번뇌망생은 잠재우고 우리가 원래의 참생명, 참생명이 뭡니까? 화두죠 딱 화두 한 생각, 이몸 띄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도 한 생각에 몰두하라 고로 그렇게 하고 마하바냐바람일법을 생각하라 마하바냐바람이라는게 뭡니까 이거 뒤에 나올겁니다 나올걸로 보고 그냥 넘어갑시다 선지식들아 조용히 들어라 육조스님은 우리들이 육신을 보지 않고 그분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저 남방 변방에 가서 중국은 그 중화사상 때문에 우리나라라든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중앙지가 아닌 낙양중앙지가 중앙 아닌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오랑캐라 그랬습니다. 오랑캐라. 그쪽 말로 해서 오랑캐지 우리 말로 하자면 좀천 놈, 저쪽 좀 서울 놈이 아닌 천 놈이라 이런 말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이 애당초부터 남방인이 북방인이 신수 오조 오저 홍인대사를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얘기가 나오듯이 남쪽 북쪽을 인정을 안 하고 불성을 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제자들을 선지식더라. 이건 무슨 돌을 깨쳐서 선지식이 아니고 너희들도 꼭 같이 나와 너희들이 육조스님 말씀입니다. 조금 더 다름없는 화두 분상에서는 좋은 화두 나쁜 화두가 없듯이 물론 법신 변사에서 나오는 화두가 있고 향상고에서나오는 화두가 있지만 꼭 같은 원래 충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애당초 자기 제자들을 선지식들아 그래 선지식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선지식들아 조용히 들어라 조용히 들어라는 것은 듣는 바 없이 들어라 이겁니다 여러 스님들은 강원도 안가고 승가대학도 안가고 전생에 오로지 나는 화두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걸러 이 지구상에 왔지 지구라는 별에 왔지 다른 잡된 것은 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운 분님들입니다 물론 나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용히 들어라 하거나 경전상에 조용이란 말로 하면 벌써 이건 조용이란 있을 수가 없다 조용이란 우리 분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가 조용인데 망상이 머리끝에서 우리 치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부 어깨수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망상이 꽉 찼는데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 화두가 일념 되지 않고는 조용할 수가 없다 화두는 조용한 그 자리까지 떠난 자리에서 나오, 나온 말이기 때문에 화두가 무념이 되면 조용이지만 그 전엔 조용히 하려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기서 조용히 들어라 하는 것은 벌써 여러분들 마음 자리를 그냥 보고 마음 당체로 있으라 그건 화두가 아니고는 안됩니다. 육조단경이든 어떤 경전이든 우리 중생들 가운데 가장 앞선 사람들이 스님들이고 스님들 가운데 가장 앞선 사람들이 난 화두하는 수자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진대는 조용히 들어라면 그냥 경에서 우리 몸뚱이 조용히 들어라가 아니라 아 화두가 일념이 되어야 된다. 화두 한생각 터찰하기 전에 조용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은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농이 아버지의 본관과는 범양인데 범양이 어딘지 저는 잘 모릅니다 좌천대와 영남의 신주 백성으로 옮겨 살았고 이것은 이 책을 지을 때 이건 내 생각인데 법회 스님이 해농 스님을 가능한 좋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하더라도 해농 스님은 아주 역대에 없는 그런 대조사입니다 학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무념위종하면 이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어떤 철학도 저게 대할 수가 없지요 무상위치하면 그냥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걸로 표현하다 보니까 해능스이 본래는 저 중앙지 사람인데 좌천돼가지고 오랑캐란 말을 듣는 저 밑으로 내려갔었다 이런 것을 표현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설사 이게 학설적으로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수자들은 수자들이라야 해 돼요 오늘 걸망을 짓고 눈두렁을 지어 걸어가다가 딱 쓰러져 죽더라도 어째서? 화두에다가 이왕 내 청춘과 내 몸을 바친 이상은 내 사상에 맞도록 경이 받아들여져야지 학자들이 학설적으로 따져가는 거면 앞으로 오늘이 정경이었다가 내일 위경이었다가 모레 정경이었다가 모레 응? 그 뒷날 위경이었다가 하락시 변화합니다 그사람들 학설은 완전히 자기 사상이 돼야 되고 자기 학설이 돼야 돼 버려야 돼요 그런 사상에서 말씀드리다 보면 이 가운데서 아주 학술적으로 우리들보다 훨씬 많이 배운 스님은 저긴 약간 모순이 있다. 그렇더라도 아 저건 저 교선사 스님의 사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어머니 혼자 모시고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나무를 해가지고 팔러 갔죠 가가지고 나무를 팔아두고 떡 나와가지고 이리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떤 스님이 이것도 어떤 분에 따라서 어떤 손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스님입니다 왜냐? 다니면서 금강경을 읽을 정도 되면 그이가 누구였든지 간에 나는 걸 스님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떳떳하게 금강경을 읽고 다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어떤 스님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이것도 스님들이 어떻게 금강경 한 구절 듣고 나무, 나무 팔던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금방 달라질 수 있느냐 그건 육조단경을 대하는 스님들이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 음대를나왔든지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자기도 몰래 저 담너머에서 피아노 소리가 음? 유머레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기초적인 백조라든지 이렇게 흘러나오면 자기도 몰래 잠깐 섰다가 듣고 가게 되고 아참그 곡도 좋다 누구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음악에 눈뜬 사람은 음악이 귀가 열려있고 육조 해능스님 같은 이런 분들은 이미 나무팔때 금강경 즉마하반야바라밀법몰롱 무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 있었던 분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귀가 열렸죠 열려가지고 그 스님에게 묻죠 어느 곳에서 오셨으며 이 경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 오셨기에 이 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나마 스님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나중에 스님네들이 저 인도 쪽 어디 가서 부처님 성지를 수행하다가 아리랑 아리랑 하는 그런 민요가 나오면 아이 어디서 왔길래 아리랑을 부릅니까? 이건 누구나 묻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비결이죠 그 스님이 대답을 하죠 황매연 동빙무산 이거 이제 오조홍인대사 계시는데죠 여기 동산사니까어디니까그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황매연 동빙무산에서 오조홍인화상을 홍인 화상을 예배하였는데 예배했다는 것은 그분 밑에서 배우다 왔는데 그곳에서는 문인이 천여명이 넘습니다 흔히 학자들이 그 당시 역사를 가지고 700명이니 1000명이 하는데 명수는 따질 거 없어요 이거는 우리 수자들이라면 아니, 한 사람 가지고 일당 1을 하는 사람도 있고 100명 모아놔봐야 아, 지지리 모자란 놈들 어리 비리한 놈들 뭐한 사람 값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이 명수는 여천여 명이라는 건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산다 우리가 경전을 받아들일 때 특히 조사어록을 받아들일 때는 그러한 자세에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오조, 오조대사가 승려와 속인들에게 담한 금강경 한권만 지니고 있으면 곧 자성을 보아 바로 부처를 잃게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금강경이 언제 나왔습니까? 부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에 나오셔서 화두법을 설했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화두법이라는 게화엄경을난 화두법이라고 봐요. 화엄경이라는게화엄경을 며칠 동안 설했습니까? 21일 동안 설했다고 합니다. 아, 21일 동안 화엄경화엄 화음 80권을 나무라다 나무라다 나무라다 이런 속도로 외워도 21일 동안은 커녕 석달 동안 외우질 못하는데 21일 동안 화엄경을 어떻게 설하냐 이 말이 나 그건 다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말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고 그냥 화두분상에서 화두라는 참생명 우주의 대진리를 그냥 보이는 걸 화두라 그러는데 그냥 참생명 분상이 있었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고 천상이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 마음속에서 설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찬탄한 내용이 화음경입니다 화음경 전체내에서 인간이 찬탄한 내용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냐? 인간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화음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음경으로 내려갔죠 화두법은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냥 아음으로 내려가서 오늘은 부득이 교제를 못 나가도 이런 내용을 듣고 육조단경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가슴에 심어지고 과도 하나를 가지고 일평생 흔들림없는 마음을 내는 목적이 육조단계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 교제보다도 요 내용을 잠깐 더 말씀드리고 난것 같아요 아함경대위 뭡니까? 아함경대위 착한 일을 하라 악한 일 하지 마라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가 온다 그걸 아함시비방능팔 12년 동안 살했습니다 12년 동안 듣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아 멀쩡하게 착한 일하고 개를 잘 지키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액난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부도가 일어나고 아주 엉뚱하게 어떤 놈 모양으로 오만 못된 짓을 다하고 탑을 그냥 탑에 있는 사리를 훔쳐가고 했는데도 집안이 일어나서 잘 산다 이말이야부처님이시오 선인 선과의 와이나 악과라면 저런 놈들은 맞아 죽어야 되고 이런 놈들은 잘 돼야 할 텐데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이미 처음에 내가 그 답을 했다 21일 동안 답을 했다 너희들이 못 알아들었다 잘 물었다 오늘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도 그날 사과 열매 맺는 법은 없다 지수화풍 우리 몸 때가 지수화풍으로 됐듯이 사과나무도 지수화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우주도 지수화풍이 원리에서 움직여지는데 사과나무도 흙기 기운을 받고 바람을 맞고 태양열을 쬐고 물을 맞아서 지수화풍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때가 되어야만 열매가 맺는다 오늘 착한 일을 해서 착한 나무를 심어도 때가 되어야만 선과가 돌아오고 오늘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 때가 돼야만 악한 열매가 맺는다. 그 때라는 것이 너희들 눈에 볼 때는 7, 80년이 굉장히 긴것 같지만 은 우주 자연이 영겁이라고 하는 화두분상에서 볼 때는 7, 80년은 잠깐 2, 3년이기 때문에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다. 그래서 때를 말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때를. 시간과 공간을 마주쳐 가지고 인연법을 설한 것을 우리는 방등경이라고 합니다. 방등. 그럼 방등경을 8년 동안 설아도 보니까 아 시절과 인연 있는 법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다음 뭐가 나왔요 금광경 마하반야바라밀법이 나왔죠. 마하반야바라밀. 이걸 가장 중심적으로 21년 동안을 살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금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함과 방등을 거쳐가지고 법화열보는 바로 화두법이니까 화두법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돌이를 말아주기 때문에 공돌이만 확연히 믿으면 우리는 화두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화두법이 없다면 이 옷을 벗고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불법, 부처님 법 가운데 요즘 흔히 일부 학자들 가운데 선종이 불교를 망쳤다는데 그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선지 스님들이 어! 하고 화를 하면 귀먹어리는 뭐라고 듣습니까? 귀먹어리는. 귀먹어리는 악한 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아저 스님이 아 하고 하품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난 그와 똑같은 이치라고 받아들입니다. 선종이 아니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불법이 흥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교리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은 눈에 보이는 법이고 경도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단법화열반화엄은난 그게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금강경 한권만 지니고 있으면 곧 자성을 보아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이 육조단계에 조금 더 하자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금강경 한권만 응? 지니고 있으면 곧 자성을 보아하게 된다는가 이게 좀 경이 허황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로 육조단경 같은 거 학자들 그런 말을 듣지 말고 아 이건 무슨 뜻이 있구나 다만 내가 이 내용을 다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나도 옛날 경을 볼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허망대다 그러나 오늘 와서 볼때 허황된 게 아니라 앞뒤가 분명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해릉은 숙세의 어변이 있어서 곧 어머니를 하직하고 황매의 빅무산으로 가서 오조홍인화상을 예배하였다 여기에도 이제 다른 본에는 보면은 대승사군이라든지 이런 흥승사군에 보면은 그 금강경을 육조 해릉스님께서 그 속인인데 그 말을 듣고 환소한 인심이 나서 내 생각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만 저 제가 인도를 가서 성지순례를 한 5개월 동안 맨발로 분명히 걸어다녔는데 이가운데서본 스님이 있는지 몰라도 분명히 나무 아래에서 자면서 그렇게 걸어다녀봤는데 한 번은 보니까 그 우리나라도 누군가 쓴 글에 보니까 10년 명상한 것보다 라비 샹카이 시타르 연주를 한번 들은 것이 더 낫다 했는데 시타르 연주를 한다고 그 포스터가 붙였길래 가보니까 그때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7만원이나 해서 제가 결국 못 결국 돈이 없어서 못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판을 살려고 서울 천지를 다 다녀도 없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나 구여서 들어보니 1 0년 명상한 것보다 낫기는 커녕 도대체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아 내가 인도음악이 이렇게 무식하구나. 도대체 흥이 안 일어나요. 본인이 깨달은 분상에서만 자기 것이고 음악이든 미술이든 저는 피카소전를 열려서 가봐도 무식한 채안하서 좋구나 하지. 나도 상당히 그런 쪽에는 별로 안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결국 눈이. 그러나 여기 미래 나오는 거면 참 무식한 것 봐. 그건 굉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받을텐데 내가 그런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피카소 그림하고 나는 남남이다 그러나 벌써 육조 해릉스님은 금강경이 자기 것이 되어 있었다니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싶으나 어머니 때문에 가지 못한다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늘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과 부처의 차이죠 그러나 육조 스님은 바로 떠나려고 하니까 인연이 닿았던지 그금강경 읽으면서 탁발하러 다니던 그 스님이 당신이 지금까지 몇달 동안 착발해 놓은 돈을 육조해능스님을 탁 쏟아줬답니다. 이걸로 어머니를 모시도록 해 놓고 떠나라. 그건 바로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바로. 바로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 이제 어머님을 모시도록 은연량인가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만는몇년이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공인화상을 찾아간다 이건 우리가 경전으로 평범하게 볼 때는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은 스님네가 토굴에 가서 이 나중에 눈이 퍽펄 내리는데 한창 정진하다가 환희심이 날때 이걸 한번다 보면,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구들입니다 옆에 한권 놓고 탁 있다가, <목소리> 호인화사이문에는 화려는 아가인인데, 내 처선허야 해배오하며요. 이렇게 읽다 보면, 자기도 몰래 그 중으로서의 환희심, 수행자로서의 신심은 여러분들은 다 당해, 당해볼 뿐이니까. 한번 해본 신심이 나요.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건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글로서 봐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아주 정신적인 마음의 고향길입니다, 이게. 홍인화 상께서 해능에게 물기를 넣는 어느 곳 사람인데 이산에까지 와서 나, 나를 예배하며 이제 나에게서 세상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홍인화 상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옛날 선사 스님들이랑 누구나 그냥 묻는 말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스님네도 이 나중에 한번 어느 정도 도를 이루어가지고 한, 한 소식 한 다음에 선지식 승리라는 분 찾아가 보십시오. 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이 있는 곳이라고 보죠. 우리나라 인가받은 선지식이 단한 분만 계셔도 그 나라는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분이 됩니다. 그 희한한 일이죠. 인구 비례로 따지고 어, 이 땅덩어리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도인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걸 어디서 왔냐는 건 어느 선지식스님들에다 묻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어 하나 잠깐 다른 말씀을 하고 넘어가죠 목주스님 아시죠? 목주스님 목주스님 누구예요? 운문스님을 깨닫도록 만든 분이죠 운문스님이 누구예요? 천상천하 요하독존이라고 했다고 부처님께서 곧해나면서 천상천하 요하독존이라고 했다니까 운문스님이그 말을 듣고는 내가 그 당시 에 있었다면 응?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제일 혼자 높다고 한 부처를 때려 지게 가지고 뒷집에 개를 줘버릴 텐데 하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부처님이 제자로서 할수 있는 말이냐 모르면 가만히들 있으라고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중품에는 가니까 문문스님이그 말이야말로 부처님 은혜를 정말 갚은, 갚은 말이고 그 말이야말로 부처님이 가장 천탄한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 스님들이 스스로 아시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럼 어디서 왔느냐? 그럼 목주 스님, 운문 스님이 목주 스님을 찾아가니까 안 만나줍니다. 문을 두드려도 안 만나줍니다. 3일 동안을 두드려야 되니까 문을 일이 열죠. 여는데. 운문 스님 얼른 들어가는데 발 하나 들여놨는데 문을 확 닫아버리는 바람에 발이 부러지면서 거기서 깨쳤거든요. 운문 스님을 깨치도록 한 분인데, 목주 스님이. 그 목주 스님이 일화가 많죠. 누구든지 찾아가면 어디서 왔느냐 제가 인도를 갔는데도 보는 놈마다 인상 차이가 다르니까 Where are I from? 어디서 왔느냐? 전 대답을 안합니다 그 새끼들이 묻는게 Where are I from? 하는게 네 몸뚱이 고향이 어디냐 묻지만 마음 고향을 묻는다면 대답이 될지 몰라도 몸뚱이 고향은 나도 모릅니다 전생 고향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해인사 살 때는 해인사에서 받아들였으니 해인사가 내 고향이고 지금 동화사에 왔으면 동화사가 내 몸뚱이를 받아들여줬으니 내 고향이고 태어난 것만 고양은 아니죠 태어난 것도 우리가 수천 번만번 번 태어났지 무슨 금생에 한 번만 태어났습니까 우리 화두분상에서는 이어져 있지 토막토막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고양이란 있을 수가 없죠 목주 스님은 누구나 오면 어디서 왔느냐 대인사에서 왔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그럼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상대가 안 된다 이거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말, 요즘 말로 어디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예송광 밥이나 먹어라 이런식으로 살다가 한 수자가 직연 열린 수자가 와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아악! 하고 호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노승이 하를 한번 당했구나 이래 나가는데 이것도 학자들은 두번 세번 네가 그렇게 아! 악각 소리만 지르다가 음? 다섯번 여섯번 되면 어떡할테냐 이렇게 입을 딱 다물었는데 요번 불교신문에 보니까 아! 악각 소리 지르기 좋아하다가 거기에 맥혀서 입을 다물었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 스님들이 앞으로 가보면 알아요, 그게. 그분이 그렇게 악, 처음 악한 거하고 두해, 두 번째 악한 거 전혀 다른, 다른 얘기예요. 세 번째 입담은 건 정답이었지, 그게 몰라가지고 입담은 게 아니에요. 불교신문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게 바로 이거는 누구나 그 당시에 네 마음고양이 어디냐? 화두가 순일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받아들일 때 육조의 단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군더더기 소리가 단 한마디도 너는 어느 곳 사람인데 이 산에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며 이제 나에게서 세상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뭘 구하러 왔느냐? 해등이 대답하기를. 제자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 백성입니다. 지금 짐진 멀리서 와서, 멀리서 왔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실감이 안 납니다. 우리가 지금 나란다 대학, 저 나란다 대학 가는 데는 뭐 8시간, 9시간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당시 제일 빨리 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 나란다 대학 유학 갈때 조금 더 장애 없이 정확하게 바로 간 사람이 3년 만에 도착했다는 3년 만에 조금 늦게 도착한 사람이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10년 그러니 우리가 다니는 이런 멀리서 하면 벌써 우리가 그냥 보석 보석 타고 휘딱 달려가는 그런 그런 그런 식이 아니죠 여기서 멀리서도 그참 실감 나는 멀리서입니다 멀리서 와서 큰 스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함이 아니었고 오직 부처 되는 법을 구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우리가 흔히 큰 스님을 찾아가거나 스님들이 나나 스님들이 출가를 했을 때 오로지 법 하나뿐이라야지 다른 것이 끼어들여서는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건 내 자신이 아직 이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이걸 강의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조 대사께서는 해능을 꾸짖으며 말씀하기를 너는 영남 사람이 영남 사람이 와 또한 오랑캐건이 어떻게 부처가 될수 있다는 말이냐. 이거 초사 스님들 장난이야 이 장난. 이 전부 장난입니다. 옛날 제가 저 경봉스님 찾아가니까 손 내놔봐라 해서 손을 내는 자 손을 툭 내리고 이 소리가 네 손에서 나느냐 내 손에서 나느냐 그 조사들 다 장난이거든요. 그 장난에서 같이 장난을 할수 있다는 건증노를 맛은 하지 말라야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장난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 그아이저 콩인 대사 같은 분이 에? 영남 사람 저집 변방 사람인데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수 있단 말이냐 이, 이런 거 모를 것 같아요. 학자들이 이런걸 가지고 시비를 한다고 이런걸 가지고 아 그럼 홍인대사 그거 모르고 물을 들어 하세요 그건 말이 안되는 어요 일부러 요 놈이 근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근기를 떠보는 거예요아 대답이 나오죠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이고은 뭐, 스님과 같지 않사오나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넘어갑시다 홍인스님은 함께 더 이야기하시고 싶어서나 좌우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걸 보시고 더 말씀 안고 그냥 방아찌으라 해서 방아찌으러 갔습니다 방아찌으러 간 것도 이게 상징성이 있습니다 방아찌는다는 건그 자기 자신이 마음을 찢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홍인 대사가 하루는 모든 문도들을다 불러 모으시고는 왜이때와사 하필을 불러 모았겠습니까 육조해능대사가 법을 익은 걸허히 알죠 벌써 육조해능대사가 법을 받을 만한 그 가치가 되어있다는 걸 압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세상에 선지식 스님이 모든 사람을 다 깨치게 해준다면 그 당시에 그러면 천명되는 그런 신수대사를 비롯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그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헛개비들입니까? 여러 스님들이나 내나 인도를 갔든 티벳을 갔든 어느 천지 가도 나를 이겨내는 건내 자신이지 어느 누구도 나를 이겨내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몸 안에 있는 탐심 진심 치심 저는 탐진치를 이 조사스님들이 이, 이, 저 육조스님께서 말하는 탐진치를 가장 저는 신봉 그 따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불교경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탐심은 물, 물건에 욕심내는 걸 탐심이라 하지만 육조스님은 앞으로 저 바깥으로 나가보십시오 공부를 자기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는 안하고 당장 오늘 하루 하루를 하지는 하고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을 탐심이요 어느 선지시기를 그냥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고 누구가 그냥 저 응? 뭐저 올림픽 복권 당선돼서이탁당첨되지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참심이다 공부를 조금만큼 쥐꼬리만큼 해놓고는 왜 이놈의 공부가 이렇게 안되냐고 느 스님이나 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백생 동안 업을 쌓아온 걸다가 금생 한생 평생해서라도 화련대어 하면 그거는 화두공, 화두법 공덕이지 그건 엄청난 건데 화두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는 처음 산방에들어갔을때 1시간에 5분이 안됩니다 5분이 저는 1시간에 10분 정도만 화두를 몰록할 줄 하면 그건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만, 과거에 저는 어려서 일찍 들어와가지고 절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 무슨 좋아하던 그 아가씨 생각, 뭐 어머니 생각. 나는 주로 전생에 무슨 사판업을 지었는지, 그 그냥 선언을 이렇게 지어서 교육제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그따 생각들이 아마 만 번은 더 했을 거예요, 만 번은. 한 번만 내가 그런 망상 더 하면 내가 막이 선반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녔 하다 보면 또 들어와 있고 하다 보면 그런 망상을 벗삼아서 있고 그런 망상을 벗삼아서 살기 때문에 화두가 안 되는 거고 둘째는 스님네는 안 그런지 몰라도 나는 억지로 앉았습니다 억지로. 난 한국 선방의 병패가 여저 선원장 스님이나 한주 스님이나 선감 스님들께는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순전히 스님들을 위해서 증명으로 계신 분이니까 스님들은 이해를 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의 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망상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선방에 억지로 앉아있지 야, 내가 전생 전생부터 이 선방에 한번 앉아서 화도하기를 얼마나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냐 느 이제 내가 왔구나 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게 아니라 다리가 아프고 목고대가 아프고 이죽비는왜 이렇게 진강 싶고 자유정진 한다면 좋다고 하고 그렇게 앉아있어서 공부된다면 그건 난 그건 잘못된 사마외도법이라고 보죠 정말 앉아있는 시간에 매일록 즐거워가지고 야 나는 이루었다 화두가 되든 안되든 요 1시간인건 부처와 같이, 같이 있고 조사와 같이 있다 나는 이루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앉을 수 있어야 할텐데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지질 않았다 키가 작은데다가 6 5 k g 를 넘어가가지고 다리가 땅땅 해놓으니까 앉았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다리가 아픈 거 같고 그래놓니 으왜 공부가 될 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스님들이 집에서 를 갔든 어디를 갔든 나는 우리나라 화두법보다 더 좋은 법은 이 지구상에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화두를 한다그래서 화두를 이렇게 강조하는 건결코 아니에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알아요. 아니,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같이 신심 내자는 얘기지 내가 억지로 주입하는 건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홍인대사는 이미 요 육조해능이라고 하는 계란이, 계란이 어떻게 하면 병아리가 됩니까? 병아리는 붙여요. 계란은 범분데. 부처라고 하는 어미다어미달이 와서 21일 동안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품습니까? 어미 달기 자기 가슴에 있는 털을 자기 입으로 다 뽑아버려서 맨살이 드러나도록 해서 살과 계란이 하나가 되도록 해서 2 1일이 되면 21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계란 체온이 어미닭 체온, 즉 부처의 체온과 딱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계란과 부처는 어미달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꽤날수밖에 병아리 라고 하는 부처가 됩니다 우리는 계란이라고 하는 망상번뇌로탄 계란이고 화두는 붙여기우니까 화두가 체온이 들어와 가지고 머리끝에서 발 끝까지 꽉 차면 어떤 놈도 그건 안 깨달을 수가 없죠 채우지는 안하고 채운다는 것도 이거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이건 닦는, 닦는다는 말로 들어서는 안 돼요 화두에 몰록 받친다는 얘기죠 몰록 받치지는 안하고 선지식들이 없어서 주위 환경이 나빠서 지금보다 일찍 이 환경 좋은 때는 없었어요 제가 61년도에 절에 들어왔는데 그땐 이런 선방 자체가 없었습니다. 객실에서 3공부하는떠나라 그랬어요. 선방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신도들에게 우리가 절했습니다. 효봉스님, 성철스님, 청담스님이 신도들이 스님들한테 절하는 법을 가르쳤지 스님내가 신도들한테 절했어요. 그래도 거기서 도인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계란이 21일 동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걸공인대사가딱 보시고 문인들을 다 모이게 해고는 말씀하셨다 내 네, 너희들에게 말하나니 세상 사람이 나고 죽는 일이 크건늘 너희들 문인들은 종일토록 공양을 하며 다만 복반만을 구할 뿐 이건 벌써 그 당시에 선종이 뿌리를 못내렸단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큼 선종이 뿌리 내려서 우리나라 불법을 일으킨 만큼 대처성 시대에 신도들이 절할 때 스님들이 이게 신도들을 덜 하도록 만들도록 만든 게 선사 스님들이고 그 당시 망해가는 거 정황한 게 선사 스님들이고 선종이 이 나라 불법을 구했는데 아 누가 선종이 불법을 망했다 띠가 요즘 일부 거떡거떡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부작용을 가지고 선사 선종이 불법이 망했다는 건 주객이 전도가 돼서 한참 전도된 소리들이에요 이거는 복반만을 구할 걸 나고 죽는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복음의 문이 어찌 너희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이건 무서운 말이죠 아무리 복밭을 구하고 아무리 불사를 하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내 자성이 미했는데 어떻게 그게 맑아지겠느냐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채 하는 건 전부 다 헛개비 노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십시오 엄청난 세계가 들어있죠 너희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 잘 살펴보라 지혜가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인 반야의 지혜를 스스로 써서 각기 개성한 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개송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축하여 육조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되지만 그 당시 선종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장삼 그 육조, 육조까지 전해 내려온 그것만 가지면 대접받을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험을 거칩니다. 과거 시험 치고는 이 아주 그냥 소름이 왓싹 돋는 그런 과거 시험이죠, 이게. 문인들이 처분을 받고 각자 자방, 자기 방으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육, 신수대사 그큰 스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개송을 어워야 무슨 조족지혈이지,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음, 세 발에 피지, 해발에 소용 없으니 우린 그냥 기다리자. 그래가지고는 모두 다 신수대사가, 신수대사가 제1조하죠. 그 당시 제1조하라 그랬습니다. 제1조스님말을 믿고 그냥 기다리죠 아무도 안해버리죠 신수대사가 무척 고민을 하죠 여기서 고민하는 내용 나오죠 스님 내가 읽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벌써 했다는 것은 이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신수대사가 어떠한 분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단히 훌륭했던 분인 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6조 해능이자선이다 보니까 신수대사를 노골적으로 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 나온 책을 보면 신수대사도 대단히 훌륭했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조해능의 자선으로서 볼때 법을 그분이 못 받고 육조해능선사가 받은 것만은 틀림없잖니. 벌써, 그 당시에 벌써 육조해능선사는 법을 받았고, 그 당시에 무슨 뭐, 뒤에서 뭐 적당히 해서 법을 받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하나 있어야만 법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수대사가 이 글이 나오는 부분 고민을 많이 합니다.